사드리겠습니다 셋! 투비스니다네 아...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 정말 핫한 곳이죠 네. 네또 성수동에 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미국에 가면 또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서울에 응. 가면 뭐가 있죠? 서울숲 서울숲 사실 저는 오늘 서울숲이 처음이에요 음. 아, 혹시 두 분은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희 둘은 또 추억이 있습니다 무슨 그렇죠. 추억이 있나요? 저희가 또 연습생 시절에 네. 한창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때 네. 월요일마다 체중을 재잖아요 네. 세윤이 형이랑 어. 같이 서울숲에 와서 치킨이랑 피자를 시켜야겠어요 좋은 추억이겠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은 추억이고 아. 저는 사실 서울숲을 얘기만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게 왜 서울이면 서울인 거고 숲이면 숲인 거지 왜 서울숲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 옆에 좀 살짝 풍경을 봤어요. 왜 그런지 알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제 성수동 골목길부터 서울숲까지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맞아.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서울숲 탐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와. 힐링이네요 와 여기 아, 약간 옛날에 어디지 우리? 해외 투어 갔을 때 스페인! 스페인 그.. 그, 사, 그 왕실 공전 어. 뭐 사유지 뭐 그런 데그 네. 진이 다 설명해주고 막거기 좋았는데 약간 그그 그그 느낌 그 느낌이 난다 어, 그치 혹시. 그치 어, 저거 뭐야 우리 저기 들어갔다 나오자 뭐야 저거는 야외 무대 저 저기, 저기 들어갔다 나오자 아아아아아 어. 아, 아, 아, 아. 어, 여기가 신성 되게 신기하다 자 우리 이쪽으로 어. 들어갑시다 올려봅시다 어. 여기가 사실은 오늘 어골마돌 네?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 아, 역시 그냥 네. 넘어가는 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은 오늘 저희가 해야 할게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이 골목골목 골목. 음. 이 뭔가 정말 괜찮은 핫플레이스들을 우리가 오늘 다니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아또 오늘 또몇 가지 또 재밌는 거 하겠네요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 아. 아, 기분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근데 와우 씨그 네. 진짜 서울숲에 코끼리가 있어요? 아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사슴이 있어요? 아 사슴이 있어요, 아, 있어요. 들어럭도 있죠? 소도 있어요? 아, 사슴은 모르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됐잖아요 서울숲이 어떻게... 진짜 커요 아니 아무리 커도 어떻게 은데 서울 한복만에 코끼리가 이게 있어요 이게 한강물이라는 선물도 있어요 무슨 말같은형들이이건 진짜 시내까지야 시내까지 그만하고 가시죠 이제 빨리 <웃음> 아참 거울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거울 정원? 네. 와이 보이는구나. 네, 이게 <웃음> 물에 이렇게 비쳐진다 그래가지고. 우와. 건물들 우 보이네. 보이? 그래? 완전 그냥 바... 거울 같아 진짜 이렇게 보면. 이거 그거 아니야?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강물에 비친 자기가 너무 막 멋있어서 했나 예뻐서 했나 막 강가 같은데. 맞아. 뭔지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무서워서 이 안을 못 보겠어요. <웃음> I saw you. Saw. 와, 서울 좀 이쁘다. 이렇게 이쁜 것인지 몰랐어. 진짜 가볼걸. things aren't going my way cause that would be boring spend my last c e n t on cheese and champagne, what a wonderful morning, never mind she declined to the first date, it was only